왔다! 왔어지는 게 왔답니다. 오늘은 잠깐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난센스 기점입니다. 예, 이장 이야기입니다. 저 평창에 있는 이장하고 홍성에 있는 이장이 두 사람이 딱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 거야? 답은 사장이 됩니다. 다음은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돈은 뭘까요? 할머니 아주 간단하죠? <웃음> 이거 조금 약간 농후한데 저 소에게는 네개가 있어 그런데 여자에게는 두개밖에 없는 것은 뭘까요? 엉뚱한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있는대로 전국을 찍으세요 뭐요 다리입니다 다리 남자의 상징, 코. 코가 크면 뭐가 크다? 어, 머릿속에 머리를 굴려? 아, 굴리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코가 크면, 콧구멍이 크죠, 뭐. 딴 생각 하시지 마시고. 자, 동생과 행이 싸우는데, 엄마가 동생 팩만 들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정말 행편 없는 세상이 됩니다. 동생, 평관도 시지 말고, 행편도 좀 들어주시오. 야, 이거 진짜, 잘 생각해보세요. 이 천재 남편하고, 바보 아내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아이가 나보겠습니까? 간난해 나오죠. 뭐, 딴 생각 하시나요? 간난해 이 그러면 이 곰이 모욕하는 곳은 곰팡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 사이에는 당신과 나 사이는 에 뭐가 있습니까? 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 나가겠습니다. 이거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거 안 들으시고 나가버렸다. 그러면 은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이 예, 길을 가다가 펭귄이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런데 펭귄이 또뒤뚱뒤뚱 걷다가 또다시 넘어지네. 넘어지면서 한 말이 있어. 그 말이 뭘까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펭귄이 가다가 넘어졌어. 그런데 일어났는데 또 넘어졌어. 한 말은 에이씨, 괜히 일어났네. 오늘 난센스 퀴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